안녕하세요 한 번이라도 축구를 보면서 내가 심판을 봐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을 진짜 심판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 규칙을 설명해 드리는 유튜브 컨텐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규칙을 설명하기 이전에 일단 심판이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한축구협회에서 심판을 하려면 만 15세 이상이 셔야 됩니다 만 15세 이미 만 15세를 넘으신 경우 조인 KFA www.joinkfa.com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선수 지도자가 지도자나 아니면 중개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회원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이고요. 이미 전문 선수나 지도자 아니면 동호인 선수 그리고 중개인 등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판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저는 민간인에서 심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 KF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지금 저기 보라, 분홍색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아홉 개의 네모를 눌러주시면 일곱 개의 메뉴가 뜹니다 이 7개의 메뉴에서 심판을 눌러주시면 조인 KFA의 심판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판 홈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상단 바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주시면 교육정보를 교육 교육 눌렀을 때 자격증 코스라고 바로 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심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자격증 코스를 들어야겠죠? 자격증 코스를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자격증 코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원하실 수 있는 자격증 코스가 뭐뭐가 있는지가 뜹니다 여기 자격증 코스 맨 앞에 보시면 지역 이름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각 지역 축구협회에서 주관을 한다는 얘기고요 교육을 마치셨을 경우에는 교육을 진행한 지역 협회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작일자 와 종료일자가 조인 KFA 이 홈페이지가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 글씨들을 눌러주시면 그 안에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디테일들의 신청 방법이나 뭐 입금할 계좌 주소 등 그리고 상세한 일정 등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을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그걸 읽으시고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 내용 안에 각 지역 축구협회의 전화번호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교육 장소인데요 교육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두 번째 거를 보시면 경북에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안동과학대입니다 근데 경상북도는 엄청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정작 실제 교육은 굉장히 먼 데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소 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매 교육마다 교육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원과 현재 신청인원이 오른쪽에 다 뜨게 되고요. 나중에 신청해야지 하고 하시다가 다 뺏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다만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집합행사가 금지가 되어 있어서 아주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심판 그 신인심판 자격증 코스가 있는 점은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심판 코스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신인심판 코스는 5급 심판을, 5급 심판 자격증을 취득하는 코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심판 급수는 5개로 나눠져 있는데, 5급이 제일 낮고요. 제일 높은 급수가 1급인데, K리그 심판들은 모두 1급입니다. 미... 대부분의 경우 5급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지만 선수 출신인 경우에는 특히 고등 대학 전문 선수로 활동하신 경우에는 높은 급수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대학 축구 선수 3급 심판 특별 교육이라고 있죠. 이거는 지금 현역 대학 선수분들한테 시작부터 3급으로 들어가게,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을 겁니다. 5급 신 심판 교육은 올해부터 4일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땄는데 작년에는 3일 교육이었거든요. 주로 2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1일차와 2일차에는 이론 교육과 이론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이론이 바로 핸드볼 규칙, 카울 규칙 등등 모든 축구의 규칙이고요. 이론 교육이 끝나면 이론 시험이 있습니다. 그 이론 시험을 통과해야 체력 테스트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체력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 체력 테스트가 끝나면 4일차까지 실기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육 과정 중에서 심판 강사가 교육 우수자를 선발을 해서 4급 특별 과정에 추천이 되니까요. 교육을 받으실 때 열심히 교육 받으셔서 패스트트랙을 한번 노려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떨어졌어요. 아 그리고 심판 강사는 전현 대부분의 경우 전직 K리그 심판들이 은퇴하고 각 지역 협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운이 좋으면 교육 과정 중에 현역 K리그 심판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심판을 심판 교육을 받을 때도 김희곤 주심하고 고영진 주심이 오셔서 음료수를 쏘고 가셨습니다. 교육 기간 동안 하는 건첫 번째 당연히 규칙을 배워야겠죠. 규칙서는 교육 첫날 이제 지역 협회에서 배부를 하고요. 전자 파일을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둘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체력 테스트가 사실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체력 테스트는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체력 테스트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스프린트고요. 40m를 남성분은 6.8초, 여성분은 7.2초에 뛰셔야 돼요. 기회는 6번이 주어지는데요. 6번을 다 성공하신 경우에는 통과하고 6번 중에 한번 실패하신 경우에는 딱한 번만 기회가 더 주어져서 총 7번이 주어지고 그한 번에서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기회 7번 중에 6번을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터벌 테스트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150m를 뛰고 50m를 걷는 거였는데 이제 언젠지 모르겠지만 75m를 뛰고 25m를 걷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일단 남성분들은 75m를 17초에 뛰고 25초를 22초, 25m를 22초 동안 걸으면 100m가 되죠. 이 100m를 4번 하면 한 바퀴고 이 4번을 3바퀴를 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75, 25를 총 12번을 하셔야 되고요. 여성분들은 이 시간 제한이 조금 더 깁니다. 19초에 24초입니다. 다만 이거는 5급이라서 그러니까 5급은 가장 낮은 급수기 때문에 시간도 다른 급수보다 더 많이 주어지고 횟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횟수와 시, 횟수는 늘고 시간은 줄어듭니다. 사실 체력 테스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웬만큼 내가 평균 정도의 체력이 된다 하시면 달리기 한두 번 연습하시면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고요. 체력 테스트 때 사용되는 오디오 파일을 고정 댓글에 같이 올려주겠습니다. 자 교육이 끝나면요. 보통 한달 후에 해당 지역 협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시 축구협회에서 진행한 교육에서 통과를 하셨다면 서울시 축구협회에서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조인 KFA에 다시 로그인을 하셨을 때 심판 홈페이지가 따로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일단 등록비를 결제를 하셔야 돼요. 이 등록비는 이제 매년 결제를 하셔야 되고 자기 거주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심판 교육을 받으신 경우에는 소속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데 경기도에서 받으신 경우 소속변경을 통해서 서울로 바꾸셔도 되고 경기도에 남으셔도 됩니다 그건 전적으로 본인 선택이니까요 자 그런데 심판이 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사,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 매년 보수교육 이수와 체력 테스트 통과를 요구를 합니다 보수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매년 아이팝 그러니까 축구 규칙을 정하는 아이팝이라는 기관에서 매년 축구 규칙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매년 각 지역 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제공을 하고요 체력 테스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과연 이 사람이 자격증 코스 기간에는 통과를 했는데 지금 체력이 떨어져서 혹시라도 심판을 볼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체력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체력 테스트 기준은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 신인 심판 교육 과정 중에서의 기준과 똑같습니다. 다행히 체력 테스트와 보수교육은 모두 무료고요. 어느 지역에서 듣던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보수교육을 먼저 들으셔야 심판, 아 보수교육을 먼저 들으셔야 체력 테스트를 볼 수, 응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규칙을 설명하기 전에 심판이 되고 싶은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심판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경기 규칙, 심판들이 경기 중에 사용하는 모든 경기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